좋아요, 좋아요, 구독, 구독하기 한번 눌러주시고 댓글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지식인 19년 1월 29일 날 어떤 분이 질문하신 수면보호흡증 정상적으로 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올렸는데요 제가 수면보호흡증 증상이 있어서 치료하고 관리하려고 하는데 수면보호흡증은 어떻게 치료하고 어떤 병원에서 하나요? 따로 전문 병원이 있는지 수면무호흡증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방법들 궁금해서요. 수면무호흡증 정보 부탁드려요. 정말 눈에 띄게 작업 그리 그거 진짜 하는, 작업이다. <웃음> 아, 작업이라고 확 <하는> 느껴지죠? <웃음> 네, 네, 네. 음. 수면무호흡증은 심각하다. 음. 그런데 그거 아세요? 물론 우리 전문님 아시겠지만 음. 수면무호흡증은 음. 치료 방법 이딱세 가지입니다. 음. 그것도 수면무호 치료 목표는 자는 동안에 음. 숨길이 막히지 않게 해주는 것가 음. 목표예요. 평상시처럼 음. 멀쩡해 숨잘 쉬고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이 잘려고 누기만 하면 음. 뭐 이러고 숨을 쉬니까. 음. 그래서 원인이 뭐냐? 아 기도가 협착됐네요. 그럼 기도가 협착되지 않도록 해야겠네요.라고 하는 거란 말이죠. 음 그렇죠. 그 방법이. 음. 수술적으로 목구멍을 이렇게 뚫어주는 방법 음. 양압기라는 양압적지속호흡기라고 하는 공기를 불어 넣어서 음. 기도를 벌려주는 방법 음. 그 다음에 저희 바이오가드트처럼 음. 그냥 입안에 착용해서 기도를좀 확보하는 착되지 않는 위치까지 해주는 방법 음. 딱세 가지입니다 음. 자, 수술! 음. 나는 수술을 못해 음. 라고 하면 병원에 굳이 갈 필요 없습니다. 양압기! 나 양압기 못 써! 음. 그럼 굳이 병원 갈 필요 없 음. 왜냐? 음. 양압기나 수술은 보험 적용을 받고 하기 때문에 병원을 가서 하는 거고. 음. 수술은 병원 아니면 할 데도 없잖아요. 내가 내 목을 뚫을 수는 없잖아요. <웃음> 수술! <웃음> 네. 어, 나는 그런 고통스러운 수술 또는 음. 야만적인 수술을 나는 하지 않겠다. 음. 어, 어제 상담 오신 분이 음. 음. 수술을 해갖고 이제 효과가 없다고 찾아오신거죠. 음. 음. 아보세요 완전 터널을 뚫어놨습니다. 휴, 정말 정말 그 요즘 고속도로 가면 터널 정말 잘 뚫어놨잖아요. 뻥 음. 뚫어놨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음. 아니 근데 왜 코를 그렇게 그리고 무흡이안 없어졌을까요? 음. 원인이 다른 데 있는 것 같아요. 원이 다른데 있는데 불구하고 일단은 눈에 보이는 그거를 뚫어놓으면 시각적으로 얼마나 개운합니까 그래서 어, 수술 대부분의 지식인이나 온라인에 올라와 있는 수많은 코골이 무흡증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병원들은 대부분 수술이죠 그 다음에가 양압기입니다 양압기는 이제 보험이 되면서 굉장히 많이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됐어요. 음. 근데 반드시 수면 당황 검사를 받아서 환자 군에 들어가야 되죠. 음. 어, 환자는 시간당 15번의 무 그러면은 7시간 자면은 한 100, 100번인가요? 7시간 15번이니까 70번하고 30번, 105번 음. 음. 약 100번 음. 이상의 무호증 정도는 나와야 아, 양압기 처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음. 100번이면은 자다가 100번씩 깨 정말. <웃음> 엄청 힘든거죠 그렇죠 그건 오늘... 나안 잔거죠 어설프게 환자... 다킹가 그러면 뭐지 가 아닌가? 궁금해서 가면은 보험 적용 못 받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까지 정통 소장이었습니다 <웃음> 지금 보신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얼굴이 못생겼다 말을 못한다 내용 별로다 그러면은 싫어요 또 괜찮습니다 귀 귀요미 귀귀 귀요미